안녕하세요 파도사의파비아입니다 오늘 또 만년필 4자루 구성도 구매하였는데요 어... 한 달에 한 번씩 한 번꼴로 거의 한 20만원치 이상을 구매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또 어떤 만년필 샀나 한번 구경해볼까요 이번에는 칼이 지금 제가 없어서 손으로 뚫어야될것 같네요 일단 첫 번째 만년필 오픈하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만년필은 파버 카스텔 만년필이에요. 이게 파버 카스텔 만년필 어떤 만년필이냐? 제가 만년필 이름을 다 몰라요. <웃음> 제 만년필 이름을 저도 보고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아마 아쿠아리스 만년필일 거예요. 안에는 이게 사용 설명서랑 사용 설명서 사용 설명서랑 만년필 본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는 카트리지 하나가 동봉되어 있는데요 카트리지는 조안 쓰니까 패스하도록 하고 여기 아래 아마 컨버터가 하나 내장되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이거는 클립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바코드랑 파워카스텔 이렇게 바코드가 찍혀져 있습니다 일 박스는 뭐 제가 뭐 모으는 짐을 가진 게 아니니까 조용히 넣어서 버리도록 할 거고요 이것도 한 7만원 정도의 고가의 제품이라고 전 알고있어 고가의 제품으로 전 샀어요 이거 아마 아쿠아리스 만년필일텐데 네촉 상태는 상당히 이거 약간 불량해 보이네요 살짝 불량이네요 약간 이것도 약간 옆으로 옆으로 꺾여 있는 듯한 모습인데 지금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바로 받아서 영상 촬영한거라 자세히 지금 못뭐 보고 있는데 안경을 안 쓰고 지금 작업을 <웃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렌즈를 안 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살짝 옆으로 꺾여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안에 한번 보도록 하죠 컨버터가 무사히 들어가 있는지 네 컨버터는 잘 들어가 있습니다 컨버터는 잘 들어가 있고 이것도 이것도 몸체가 레진이라는데 한번 써봐야 할것 같아요 이것도 내신이라서 미끄럼 방지가 달린다고 하던데 이것도 한번 써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마년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마년필 세 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좀 잠시만요 일단은 이건 스테들러에서 나온 마년필이고요남 다음은 오로라 만년필 그 다음에 트위시비 만년필 이렇게 3개 있습니다 네 무사히 다 왔네요 일단 스테들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테들러 만년필은 어, 뒤에 일본어 중국어 그 다음에 영어 어 독일어 다 있네요 스테들러 만년필 스테들러 만년필 티렉스 476 블랙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어, 정확한 제품명은 제가 나중에 리뷰를 할때 아, 정확한 제품명은 제가 나중에 여기 영상, 영상을 올릴 때그 그 구매자표를 올릴 때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미개봉 시리여이 붙어있네요 스테들로 스타 미개봉 시리이 붙어있어서 상당히 좋네요 보통은 미개봉 시이안 붙어있거든요 인터넷 구매라면 그래서 살짝 믿음이 안 가는 경향이 있긴 한데 여긴 미개봉 씩이 붙어있네요 오! 펜 파우치를 주는데 펜 파우치가 상당히 좋아요 펜 파우치가 오! 물론 한곳밖에안 들어가는 거긴 한데 상당히 예쁘게 되어 있네요 이거 다른 것도 들어가니? 오! 크기만 맞으면 다른 것도 들어가요 어 상당히 좋은 펜 파우치 를 하나 얻었습니다. 물론 저는 안쓸것 같긴 한데 나중에 비싼 만년필 사게 되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비싼 만년필 사게 되면 아, 쓰도록 하도록 하고요. 일단 안에는 구성품으로는 만년필 한 자루와 컨버터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마눈필은 상당히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탈출 방지용으로 이렇게 테이핑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요런 식으로 진짜 엄청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쓱 뽑아서 쓱 뽑아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스테들러에서 저만년필 저가형 만년필 라운드라는 건또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저가형 만년필을 한번 보고 한 26,000원 정도 하길래 오 하면서 바로 한번 구매를 해버렸죠 일단 스테들로 만년필 자체가 거의 한 7만원? 8만원? 아니다 거의 한1 0만원이넘호가기 때문에 아무리 저가형이라도 그래서 그래서 저가형을 쳤다가샀다가 저도 전 개인적으로 저가형 여러개는 많이 사는 편이라서 어 저가형을 여러개 많이 사가지고 많이 리뷰하고 그다음에 많이 써보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저가형을 많이 구매하는데 어, 요즘은 뭐 물론 10만원 20만원대 제품도 여러개 사는 편이긴 하지만 어, 그래도 저가형, 저가형을 여러개 구매하는 편을 선호합니다 네주제 잡담이 좀 길어졌군요 네 일단 촉 자체는 나쁘지 않게 깎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카메라 위치를 바꾼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오늘 바꿔서 지금 하는 편이라서 지금 카메라 위치 제대로 못 잡고 있는데, 네촉 자체는 나쁘지 않게 깎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제대로 안경을 안 써서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내부에는 역시 이런 식으로 그 뭐라고 해야지 투명 단 그게 박혀져 있습니다. 일단은 전 컨버터를 바로 끼워서 해야 할 거기 때문에 컨버터를 미리 끼워두도록 할게요. 스테슬러 컨버터는 약간 평범하네요.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일반적인 그냥 컨버터 같아요. 그냥 버뭐 스테들러 그런 것도 없고 이것도 참하면 OEM인, OEM은 아니겠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일단은 응? 잠시만요. 너 뭐니? 어, 뭐, 뭔데 안 들어가니? 오, 엄청나네요. <웃음> 엄청나네요 이게 이 동봉된 컨버터가 크기가 커서 안 들어가는 기적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와 이게 딱 걸리네요 여기서 여기서 딱 걸려 가지고 안 들어가요 이거는 미니콘 컨버터로 대체를 해야 될것 같은데 오 세상에 집에 있는 다른 컨버터로 대체를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오 세상에 이, 이런 경우도 처음이에요 동봉된 컨버터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오. 세상 대단하다. 일단 나, 나중에 보자. 나, 나중에 보도록 하자. 그 다음에 트위지 만년필입니다. 트위지비 고 만년필인데, 얘도 작고양이에 속해요. 작고양이에 속하는데, 얘도 미개봉 시리부터 어서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물론 저는 데테 좀 귀찮긴 한데, 칼이 없어서 좀 귀찮긴 한데, 뭐 어떻습니까? 이런, 이런 사소한 배려좀 좋습니다. 네. 역시, 안에는, 트위즈비고, 만연필 사용설명서가 들어가 있고요 사용설명서는 엄청 깔끔하네요. 음, 고 만연필의 특징은, 역시 얘도, 어, 피, 피스톤 필러 방식이란 거고요 얘를 까보면 알겠지만, 어.. 피스톤필러라서 얘도 아.. 피스톤필러인데 약간 주사기 방식으로 피스톤필러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뽑아올리는 그런 식의 피스톤필러네요 근데 좀 평범하다기보다는 조금 특이하네요 좀 특이한 트위주의 맞는 필러인데 저는 좀 특이해 사긴 했는데 뭐. 써보면 알겠죠? 자 그럼 대망의 오로라 만년필입니다 오로라 만년필은 제가 처음 사보는데요 오로라 만년필은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거의 8만원대 저가형 제품이긴 한데 아 9만원대인가? 9만원대 저가형 제품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오로라를 한번 꼭 사보고 싶었어요 자, 짜라건. 오로라 임패시론 입실론 입실론 만년필 이고요 전 노란색으로 샀어요 오 케이스 고급진 거봐와 죄송해요 제가 오로라 만년필을 진짜 처음 사보는 거라서 와 케이스 이거는 두고도고 써야겠다 와 보증서까지 적혀져 있어요 보증서가 보증서가 이렇게 있어요 보증서가 이렇게 있고요 야 아, 얘는 보증서까지 주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 제품, 이 식으로 써져 있고요 근데 이 보증서는 제가 이거를, 모델 넘버, 데이터 오브 펄체스, 어, 쿠팡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아, 근데 이건 보여드려서 상관없는 거겠죠? 어찌되었든. <웃음> 안에는 만연필 한 자루와, 그 다음에, 여기 대용량, 엄청나게 대용량 엄청나게 대용량인 그카트리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설명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용설명서는 뭐가 없네요 사용설명서는 아닌 것 같네요 사용설명서는 아닌 것 같고 아니것도 보영선 느낌인 것 같은데 어제 영어로 해석을 하, 해볼까요 영어가 없는데 잠시만 라라 라. 저보다 라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영어가 없는 것 같아요 <웃음> 제가 일본어 영어가 없는 경우도 처음이네요. 일단 보증서는 받았으니까 보증서는 조용히 보관하도록 하고요. 자, 오로라마년핀 이거는 금촉으로 여기 수제를 제작되었다고 하고 다더라고요. 음, 오 역시 수제가 제작되다 보니까 촉 위치는 확실하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안에 컨버터가 하나 내장되어 있다는데 컨버터가 사라지거나 하지 않을까 네 컨버터는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식으로 오늘 마린필레자루를 네네 전부 보았고요 네 일단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기쁜 나머지 자세히 설명 못 드릴 것 같은데 어 아, 너무 좋아 일단, 이 녀석은 제가 따로 컨버터를 얻어가지고 써야 될것 같아요. 일단, 네, 이상으로 파마니의 팝, 아, 도사의 파비앙이었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